안녕하세요. 양코치의 외원거래의 양코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킬토커렌시 여러분들 코인들 아직 많이들 이제 거래하시잖아요. 비트코인, 도지코인, 이더리움, BNB 등 여러가지 이제 코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코인들을 두프라임에서 이제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두프라임에서 코인들 을 거래를 할수 있게 된지 어 꽤, 상당히 꽤 됐는데 저번 달쯤인가 업데이트를 통해서 어, 더 많은 리스트들이 생겼습니다 메타 트레이더를 통해서 이제 코인들을 쉽게 거래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보시면은 네, 두프라임 계좌인거 인 i s 하실 수가 있 s 요 두프라임 계좌입니다 그리고 여기 차트 아 가격 보시면은 바로 이 화면에서 플러스 버튼 t e d listed listed listed l 하단에 보실 리터크렌치라고 있잖아요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여러가지 코인들이 쫘라라락 이제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리스트를 조금 어, 보여드리자면은 카르다노, 코스모스,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대시, 도지코인, 폴카닷, 이오스, 이더리움, 클래식, 이더리움, 파일코인, 체인 링크, 니오, 솔라나, 트론, UST, 비체인 스텔라, 모네로, 리플, 그리고 테소스까지 상당히 많은 코인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은이 코인들을 왜 다른 빅스탬프나 뭐 코인베이스나 이런 것들이 아닌 왜 두프라임에서 거래를 하면 은 좋은 장점들이 있는가 자 두프라임을 우선 이용해서 거래를 할 경우에는 우선 우리가 레버리지를 가지고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특히 큰 돈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러신 분들은 레버리지를 통해 가지고 좋은 엔티를 통해 코인을 거래를 하셔가지고 원래 투자를 하시려고 했던 그 코인들을 거래를 하셔서 이제 더 좋은 수익을 또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FX 트레이닝을 위해서 두피임을 이미 사용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이 코인 페어들을 통해 가지고 주말에도 거래를 할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죠 코인마켓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7일 동안 열려 있습니다 반대로 FX 같은 경우에는 5일 동안 24시간 열려 있죠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금 5만 달러가 넘어간 상황에서 한번더 코인의 붐이 올수 있는 그러한 지금 장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두프라임의 레버리지를 통해가지고 거래를 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인을 많이 거래를 하는 편은 아니지만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BNB, 비체인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카르다노 카르다노에 대해서 제가 한번 또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카르다노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상당히 또 강하게 또 치고 올라갔죠. 그래서 이 코인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를 통해 가지고 너무 큰 레버리지를 사용하시지 마시고 레버리지를 통해서 평상시에 나오는 움직임을 2배, 3배, 4배로 이제 우실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코인 거래를 두프라임에서 이제 하고요. 그리고 이 코인은 또 여기서 할수 있고 또 다른 코인은 또 다른 곳에서 사야 하고 이러한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어, 그러한 이제 불편함을 없애고 두프라임은 한 곳에서 FX 트레이딩과 코인 이 트레이딩을 어 같이 할수 있으니까 입출금이 또한 곳에서 바로바로 바로 이제 내가 할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이 저한테는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가끔 가면은 어느 플랫폼에 제가 어떤 코인을 사도 없고 이런 것을 종종 까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플랫폼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것이 어, 큰 장점이 될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가장 인기 많은 카르다노를 추가를 해서 거래를 하려면은 단순히 플러스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카르다노가 사라지는 거볼수 있죠? 자 그러면은 뒤로 오셔서 한번더 뒤로 오셔서 차트를 보시면은 하단에 카르다노가 추가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이고요. 여기서 차트를 눌러주시면은 카르다노 차트가 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재 가격 등 네, 움직임 해가지고 다 나옵니다. 그리고 거래 하시는 것도 어, FX 트레이딩과 똑같이 제 MT4 사용하시는 것 그대로 네, 거래 버튼 누르셔서 이거 차트고요. 거래 버튼이... 네. 거래 버튼을 누르셔서 네, 똑같이 라 사이즈 수정해 주시고요. 3러스와 타겟 적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셀, 바이 해가지고 양방향으로 거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두프라임을 통해 가지고 거래를 할 경우에 가장 큰 장점 양방향으로 거래를 할 수가 있다 단순히 이제 플랫폼에서 거래를 하면은 이것은 그냥 어 우리가 매수로만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야만 우리가 돈을 버는데 당연히 두프라임은 레버리지가 가장 가장 이큰 장점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우리가 거래를 할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네요 그래서 단순히 매수뿐만이 아니라 이제 매도를 통해서 우리가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다는 점어 이제 그게 바로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단에 있는 제 두프라임 링크를 이제 아이비 링크를 통해서 회원가입을 하신 후에 만약에 첨부를 입금을 하시면은 마스터 클래스 FX의 평생회원권이 센트 할인이 되기 때문에 혹시 가입을 하시고 입금을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어,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바로 코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두프라임 코인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는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득기하세요